네, 충분히 클리닝이 돼서 가죽의 화사함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이차는내관리다 내 안녕, 동티뷰. 동티뷰.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천연 가죽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 점점 더 진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도 심해지고 내구성도 떨어지게 되는데 동티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가죽 시트 클리닝 방법하고 가죽 관리하는 방법을 이 윤생이 정확하게 가르쳐줄게. 자동차엔 내구성을 고려해서 염색한 원피에다가 보호막처럼 코팅하는 세미아닐린 처리를 한 가죽을 쓰는 경우가 많대. 그런데 가죽에 오염된 것을 닦아낸다고 클리닝 업체나 오너들이 이게 쉽게 작업이 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매직 블럭에 이런 APC 같은 것을 뿌려서 이런 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때나 오염이 이제 쉽게 잘 지워지니까 확실하긴 한데 자동차 가죽의 성질을 알면 아하 이래? 그래서 정말 가죽에는 치명적인 잘못된 방법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을 거야 매직 블럭은 연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팅된 보호막을 전부 깎아내게 되는 거지 동치뷰 그럼 어떻게 해야 가죽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가죽을 클리닝 할수 있을까 우선 내가 오늘 준비한 가죽 클리너하고 보호제야 이게 이제 이탈리아 페이체 제품인데 이 회사가 자동차 가죽은 물론 이제 쇼파나 가방 등 가죽 제품의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은 회사의 제품이야.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시트를 한번 클리닝 한번 해보자고. 아, 일단 이제 가죽 시트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죽 케어 키트인데 적혀있는 대로 카레더 케어 키트라고 돼있지.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 일단 이거 뭐 광고는 아니고 내가 골라서 써보는 거니까 이게 일단은 파워 클리너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클리닝 하는 제품이네 그리고 레더 프로텍터라고 가죽 보호제 그리고 요거는 거품용 캡 그리고 요거 뭐 이제 스폰지가 들어있고 극세사 타월 하나 들어있고 보호장갑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 제품에 제 대한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네 일단 요거를 내려놓고 가죽보호용 장갑을 한번 껴보자고 이렇게 끼고 파워크리너 가죽 클리너를 뚜껑을 일단 개봉을 하고 분품 캡으로 눌러서 아까 껴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설명서를 보면 거품용 캡을 스펀지에다가 클리너를 거품을 내서 묻힌 다음에 클리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윤생이좀더 확실하게 하려고 다른 제품을 하나 또 구매를 했어 이것도 홍보는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해서 이걸로 하면 참 좋겠다 해서 내가 이제 구매를 해 봤는데 이렇게 부착식으로 스펀지가 부착이 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되게 돼 있다고 이걸 이용해서 오늘은 가죽을 클리닝을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여기다가 거품을 충분히 묻혀주고, 그 다음에 클리닝을 하고자 하는 부위를 갖다가 돌리면서 해줄 거야 가죽 엠보 사이까지 충분히 클리닝이 돼서 가죽의 화사함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또인체 유해한 유분, 땀, 또 생활오염 등으로 사라진 그 가죽 본연의 그 향도 되찾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죽 클리너의 선택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아 이렇게 이제 클리닝을 끝내고 이제 마른 타월로 클리닝 한 부분을 살살 닦아주면 되는 거지, 뭐. 동티뷰. 이렇게 이제 클리닝 작업을 끝내고 자연 건조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 시간을 두고 자연 건조를 이제 시켜주자고. 이제 마지막 공정으로 보호제를 발라줘야겠지. 보호제를 일단 우선 천이나 타월에 적당량을 도포한 후에 시트에다가 고르게 발라주면 되는 거야. 보제를 적당히 적셔주고 클리닝한 시트 부분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향도 뭐 이렇게 역겨운 향도 아니고 좀 순수한 그런 향이 나네요 간혹 보제 대신에 다른 SNS나 그 영상을 보면 바나나 컵 영양 크림, 로션, 바세린, 또뭘 또 지운다고 물파스, 아세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가죽 제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처음에 윤기도 나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 잔여물이 가죽 표면에 남아서 얼룩도 생기고 오히려 가죽을 뻣뻣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곰팡이나 세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게 좋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죽 보호제를 발라주면 작업은 이제 끝나는 거고 시간을 갖고 자연 건조를 시켜주면 이제 작업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 동티뷰, 이렇게 오늘은 가죽 시트 클리닝을 해봤는데, 가죽의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천연 가죽은 습기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런 이제 마른 천으로, 항상 관리를 하고 닦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6개월에 한번 정도 지금 한 이런 작업을, 가죽 클리닝을 살짝 하고, 가죽 보호제를 사용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될것 같아. 하여튼, 수고했어.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